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카펠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를 또떠나보려고 하냐면요. 왜 이렇게 바람소리가 많이 날까요? 말할 때 바람을 많이 쓰나봐요. 아무튼 오늘은 음 제가 지금 어서올 올라와서 이것저것 하면서 그래서 제대해서 피지컬 걸 전과하고 피지컬 걸 전과하고 서울 로온 거죠.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일대기를 한번 서를 풀어보려고 해요. 어바야흐로 언제까지 거슬러 가야 할까요? 영상 너무 길면 재미없으니까 큰 사건 위주로 얘기해보자면 제가 초등 아이의 챔피언. 있었어요 이 대신 사물놀이 기억이 떠오르면서 아 사물놀이로 대학교를 가야겠다. 저는 부산에 살았으니까 부산대학교 다 과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. 사랑하녔는데 제가 여중여고를 s u m 아니면 그래서 이제 슬라임을 하게 된거죠 슬라임으로 유튜브를 해야겠다 슬라임 유튜브를 한 1년 7개월 정도 했거든요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었는데 제 생각보다 이제 투자 대비 뭐래도 될까? 투자 대비 적장거예요한 영상을 찍으면 6,7만원이 드는데그 영상을 하나 찍으면 잘되면 만원들 버는거죠 그래서 슬라임 채널을 접으면서 이 채널이 ASMR로 이제 비경, 비정기적으로 올라오게 됐죠. 그러면서 저는 뮤지컬을 하게 됐어요. 이제 뮤지컬 어떤 걸 하게 됐냐면, 학교 찾아다니면서 하는 찾아다니는 공연. 자기가 힘들거나 그 오디션 보는 5분, 10분 그 시간에는 나의 매력을 보여줄 수가 없겠다 그내 셀링 포인트는 유튜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해준 친구랑 선배도 있었고 하고 있는데 말이 되고.